카자마 데빌인자로 소유한 카지아 그리고 그의 불가사의한 매력에 빠진 카자마주 둘의 일시적인 관계로 인해 한 아이를 임신한다 그는 철권의 주인공 카자마진 카자마진은 태어나기 전부터 비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카지아가헤야치에 의해 화사도로 떨어지는데 이때 카지아의 몸속에 있던 데빌이 나와 준의 뱃속에 있는 아이 진에게 빙의를 시도한다. 하지만 준은 계속 저항하였고 결국 절반의 데빌만이 진에게 빙의된다. 무사히 태어난 진은 어머니 밑에서 데빌의 존재도 모른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외계인이 만든 고대병기 오우고가 깨어나 준을 습격한다. 주는 죽기 전 진에게 할아버지인 헤야치를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기는데 헤야치는 진을 받아들여 미시마류 가라데를 전수시킨다. 그리고 강한 전사들의 혼을 쫓는 오우고를 유인하기 위해 철권수리대회가 개최되고 카자마진도 복수를 위해 출전을 감행한다. 진이 결승전에 진출하자 예상대로 오우고가 나타났고 오우고를 쓰러뜨리는진 하지만 믿었던 헤야치는 배신을 하고 진에게 총을 쏘는데 이때 진의 몸속에 있던 데빌이 처음으로 발동한다 헤야치는 오래전부터 오우고의 유전자를 찾고 있었고 진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오우고의 혈흔과 피부 조직을 연구해 강대한 존재가 되려했던 헤야치. 온갖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했지만 결국 데빌인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때마침 죽은 줄 알았던 카지아가 지사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야치. 데빌인자를 소유한 카지아와 진을 위인하기 위해 미시마 재벌의 총수 자리를 건 철권포 대회를 개최하는데. 자신의 피와 해야치를 중화하던 진은 미시마루 가라데를 버리고 종통 가라데를 습득한다. 그리고 피의 저주를 근절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다. 카즈야 또한 대회에 참가해 중교승전에 진출했고 진과 대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진은 철권중 부대에게 습격당해 혼마루로 끌려오는데 진이 정신을 차리자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 카지아가 있었다. 카지아가 쓰러지자 헤야치가 나타나는데 그는 둘의 힘을 갖겠다며 또다시 싸움을 건다. 진은 가족과 싸워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분노가 폭발하고 또다시 데빌로 변한다. 헤야치를 죽이려는 순간 죽은 어머니, 카자마 준의 환영이 나타나고 진은 마음이 바뀌었는지 혼마루를 떠난다. 진이 사라지자 지사의 잭 부대가 혼마루를 습격하는데 이때 잭이 자폭을 했고 혼마루 지하에 봉인되어 있던 진파치가 깨어난다. 데빌 인자를 가진 진파치는 자신을 막아줄 격투가를 구하기 위해 철권바이브 대회를 개최하는데 진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 철권대회장참가에 진파치까지 이긴다. 그리고 진파치가 가진 데빌의 힘을 흡수하고 미시마 재벌의 총수자리까지 차지하는 진. 세계를 지키고자 했던 그가 돌연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전세계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진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페이아치도 미시마 재벌의 총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나타나고 지사의 새 총수 카즈야와 배다른 형제 라스도 진을 추격한다. 진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사실 평화를 위해서였다. 고대 신전에 봉인되어 있던 아자젤이란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사악한 기운의 힘을 얻기에 지구상의 데빌이란 존재를 만들어 악의 기운을 뿌린 장본인이다. 아자젤은 데빌 인자를 가진 자만이 소멸시킬 수 있었고 진은 전쟁으로 발생한 사악한 기운으로 아자젤을 부활시킨 뒤 바로 소멸시키려 했다. 데빌의 저주를 없애는 동시에 세계의 평화를 주로 했던 것이다. 진이 예상한 대로 아자젤은 부활했지만 소멸시키는 데는 실패한다. 아자젤을 소멸시키려는 순간 신전을 수호하던 자피나가 아자젤을 재봉인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데빌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고 카자마지 또한 저주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다 진이 행방불명 되자 미시마 재벌의 새 총수가 된 헤야치와 카지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헤야치가 사망하자 카지야는 전세계를 상대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카지야의 지사가 승리로 눈앞에 둔 시점 그를 막을 인물이 나타나는데 데빌. 카자마 진은 데빌 인자를 지닌 카즈아와 달리 악보단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카자마 준의 유전을 물려받은 영향이 크다 모우거 데빌, 아자들 등 괴물들을 물리친 철권 세계가 공식적인 최강자이지만 일반 인간인 화랑에게 생애 첫 패배를 한다 가족 전체와 싸우고 친구도 없고 전제까지 일으켜 모두에게 쫓기는 불쌍한 주인공 카자마 진이었습니다.